자이 장면을 보면 두 번째 여자분을 지금 문질러서 많이 색깔이 나오게 만들었죠. 사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여자분부터 칠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는 또구가 만들어놓은 작품이 원하는 그 색깔이 나오는데 저 색깔이 굉장히 내기가 힘들어요. 자 이때 작업을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노란색을 깔았었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가 색깔 위에 색깔또 칠하는 게 있어요 국악국 문지를 때 그때 같이 크레파스로 문지려야 됩니다 크레파스로 문지르면서 다시 손으로 문지르고 해서그 시간을 단시간에 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된다는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100번을 해도 무리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꼭 의심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여자를 그리면서 거기에서 속득된 그의 손감 손의 그 질감을 그대로 세번째 할아버지에게 옮겨서 그리면 됩니다. 이때 이 그림을 그릴 때제 할아버지의 옷을 보면 거의 질감이 비하긴 한데 약간 그치죠? 약간 그치죠? 여기 덜 문질러진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두 번째 여자분처럼 저렇게 부드럽게 문질러 줘야 돼요. 자, 그렇게 부드럽게 문질러지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여덟 장면까지 계속 될 텐데 그것을 소홀하게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넘어갑니다. 자, 이 장면에 보면 약간 더 문질러졌죠? 약간 부드럽게 문질러진 게 보이시나요? 네. 자, 이때 같이 손하고 또 감자하고 그 색깔을 약간 노란색이 나오도록 같이 문질러서 색깔을 내줘야 됩니다. 이 영감님을 치를하다가 다른 쪽으로 옮기면 또내 손에 묻어있던 그것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또 손자 두 사람의 명암 처리를 하기 위해서 꺼멓게 체를 했죠. 이검맣게 칠하는 부분들이 또 중요한데 그 부분들은 가장 저쪽에 맨 뒤쪽에 전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암을 가장 어둡게 칠했고 여기에다가 우리 그두 사람 칠했던 영감하고 두 번째 있는 여인을 칠했던 그 색깔이 이, 이가 맨 마지막에 있는 분들한테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연계해 두고 칠을 해 나갈 겁니다. 제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왼쪽을 먼저 칠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쪽, 원래 맨 깊은 쪽을 먼저 칠해 나오는 게 원칙이지만, 옆으로 이렇게 칠을 할 때는, 마무리 질 때는 항상 왼쪽에 있는 사람부터 칠을 해 놔야 지저분한 는게 묻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에서 오른쪽 먼저 칠하고 왼쪽을 칠한다 그러면 붙겠죠 자꾸만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손자를 칠해놓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구조가 안정적이죠. 자 이때 충분하게 다른 부분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빼놓은 부분이 어디 있나 충분히 검토하시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기입나는 부분 있죠. 이기입나는 부분. 이기입나는 부분을 이 사람 칠해놓고 다시 마무리를 칠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사람 칠하기 전에 이 사람 마무리를 하면서 이기입나는 부분을 아주 부드럽게 계속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저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내야 됩니다. 자, 이때 이 감자에서 살짝 나오는 김이 김도 같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사실 감자 먹는 사람들의 이 포인트는 감자에서 나오는 김또 할아버지가 건네주는 이 감자에서 나오는 김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많은 것이 느껴지죠. 따뜻함을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이 그림의 가장 큰 포인트니까요. 자, 다음 밴드로 넘어갑니다. 음. 자, 2단계가 끝나고, 이제 마지막 할머니 색깔을 칠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어둡지 않은데, 이 할머니 부분이 이 정도로 까맣게 나올 정도로 명함이 더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2단계. 이 단계가 거친 다음에 여기서 충분히 거친 다음에 이렇게 까만 단계로 넘어가야 명암이 충분히 산다는 거 생각하시고 실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부드러운 색깔을 내겠다고 하시면 절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다 망가뜨리는 일이 되니까 절대로 절대적으로 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천천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넘어갑니다. 네. 자, 두 번째 할아버지 또 여기 색깔 칠하는 장면을 보면 거의 이 색깔하고 동등한 색깔로 칠해지고 있죠. 어. 이 색깔이 충분히 잘된 다음에 약간 검은 색깔로 가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 칠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머리까지 얼굴 색까지 칠을 하는데 하여튼 부드럽게 한꺼번에 확 칠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됩니다. 자 다음은 또넘어 갑니다. 많이 색깔이 짙어졌죠? 네. 그러나 이쪽 부분들이 약간씩 조금 덜된 것이 보이죠. 그리고, 너쪽 뒤쪽, 약간 마무리 조금 덜된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그랬요 자, 어쨌든, 이렇게 원초적인 색깔, 끝나면, 끝날 때일수록 마음이 급해지는데, 절대, 급한 마음으로 마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이손들림이 계속, 마무리까지 계속 가셔야 돼요. 절대로 급하게 그래서는, 그래, 파서, 조각하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 거의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음, 다시 한번맞도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할 게, 요쪽 부분들이 명언을 조금 덜 들어갔습니다. 요 부분들. 요장님이 그려진 부분이 지금 없었고 마지막으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넘어왔습니다자 여기서 보면 요번이 매끈하게 들어가 있죠 그 네. 질감이 그대로 어둡게 같이 기까지 새겨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이제 손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조각을 해내는 부분들이 물론 중간중간에 조각을 하고 문지르기도 했지만 마지막에 하는 단계가 이렇게 조각되는 부분들 이렇게 긁어내고 마무리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크레파스 조각하위의 가장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중간중간에 긁어내는 이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크레파스 조각하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이 단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그를 보셔야 됩니다. 색깔이 얼마나 온몸과 따뜻하게 또는 유화의 질감과 얼마나 다른지를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넘어가는데 자. 이때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림이 약냥세달 정도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마지막 단계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한 장면에 약 하루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장면에 하루 그리고 잠자고 이게 약두달 정도 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 무던하게도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이게 아직도 이만큼이야? 아직도 이만큼이야? 본인 자신이 다음날 봤을 때도 아이틀만큼이야. 아이틀만큼 남았네. 그렇지만 끝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정말로 황홀해집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저는 크레파스 조각이라는 신화법이 완성이 되었고 이 그림을 그리고 전시를 나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놀랐답니다. 놀랬고 한번 전시 나갔는데 다시 한번 요청을 받은 것이 이 그림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보여드린이 장면들을 잘 다시 한번 돌려 서 보시면서 충분하게 습득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시지 말고 충분하게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돌려 보시고 하면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절대로 급하게 그림을 그리면, 그리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